Oh, oh, o d 선 s 리 nasan kau d 다 n e g 나 십년 세월 눈물 속에 흘러간며 나무에게 신곳을 알수 없어라 찾을 길 없어라 그리워라 어머님. 내다이 다시 하리 난牛다무 기 눈 눈물이여 멀리 가거라 내일을 고이하.